나도 무쌍인데 이분들처럼 정말 매력적인 무쌍으로 수술을 하고 싶다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건 어떻게 보면 눈동자거든요. 네. 근데 눈동자가 원처럼 또렷하게 보여야지 되는데 가끔 이제 안검 하수라고 해가지고 눈 뜨는 근육, 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이 약해서 눈이 충분히 떠지지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개슴츠레 음? 보이고 졸려 아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쌍꺼풀이 없기도 하지만 뭔가 눈동자가 또렷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은 눈 뜨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이제 눈매 교정 수술을 필요로 하고요. 연예인에서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보다 어플로 이쁘게 나온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주세요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어플 보정을 적절하게 하시면 그게 더 좋기는 <웃음> <이것도> 하신 것 <웃음> 같아요. 네. 가끔 인터넷에 올라온 보정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사진, 그런 경우에는 포토샵입니다 하고 아... 말씀드립니다. 아닌 건 아니다. 그럼요. 요즘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그리고 또 중년이신 분들도 이 피부가 처짐에 따라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좀 어떤 눈을 선호하실까요? 중년분들은 자연스럽게 인상이 세지는 건 정말 싫다 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더 많이 처져있고 눈꺼풀만 처진 게 아니라 이상안면부가 전체적으로 처지시면서 눈썹도 이렇게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쌍꺼풀하면서 피부를 잘라내서 그거를 해결하겠다 이런 간단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썹의 처짐과 상안면부의 처짐이 같이 동반된 경우라면 이마 거상술이라든지 그래서 이마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눈썹과 눈 사이를 거리를 줘서 좀 시원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눈썹의 위치가 적절하시면 눈썹 밑에 있는 피부를 조금 잘라서 올리는 눈썹 파 거상술 이런 거상 리프팅의 수술이 콤비네이션으로 들어니 가야 될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무겁고 막 뜨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중에 병원에 오기 전까지 본인이 알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안검하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체크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우선은 눈을 갖다가 편안하게 감은 상태에서 네. 손으로 이마를 이렇게 꼭 잡아서 눈썹을 고정을 시키고요. 네. 편안하게 눈을 떠보는데 이때 눈이 잘안 떠지고 눈을 뜨려고 하면 눈썹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려고 해서 손에서 근육에, 이마 근육에 수축하는 게 느껴진다고 하면 은 안검하수, 근육 힘이 약한 경우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 보시는 분들 이마에 손대시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안검하수 하셔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크서클이나 이런 부분들도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다크서클을 주소로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은 네. 이제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방이 돌출되어 있고 눈물고랑이 꺼져 있다고 하면 결막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지방을 이런 식으로 쭉 펼쳐서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지방 재배치 수술을 더 권해드릴 것 같고요. 네. 이제 색소침착이라든지 눈꺼풀이 너무 푹 꺼지신 경우라면 재배치만으로는 해결이 좀안 되시는 지방이 부족하신 경우가 음... 많기 때문에 본인 그 허벅지나 복부에서 채취한 지방을 이용하는 미세 자가 지방 이식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스스로 좀 주의해야 될 점,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만족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술전 상담인 것 같긴 해요. 음. 충분히 합의가 된 상태에서 수술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술 후에는 붓기 관리 눈 부위를 갖다가 너무 자극 주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초반에는 이제 냉찜질로 점점 부어오르는 것을 막아 주셔야지 되고 후반부에는 온찜질로 순환을 개선시킴으로 인해서 잔부종들이 빠지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할것 같고요. 눈을 이렇게 감고선 계속 쉬시고 주무시고 그러시면 점점점 부어오릅니다. 오히려 조금은 눈을 크게 뜬다든지 위봤다 아래봤다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더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가벼운 산책 정도는 붓기 빼는 데 항상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쉬시는 것보다는 가볍게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요. 을 너무 눈을 많이 비빈다든지 눈에 너무 자극적인 화장을 하셨다가 이제 지울 때 너무 문질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극은 조금 조금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오늘 JK성형외과 눈성형 전문 14년차 백혜연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눈성형 무엇이든 물어보살이었습니다 안녕